자, 서랑소 형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온 이것은요 순천에 진짜 이름만 되면다 아실만한 그 유명한 주조회사인 순천주조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술이 어, 런칭이 돼서 제가 좀 촬영을 오게 됐는데요. 제가 어, 무려 전속 모델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예시로 조금 샘플을 맛을 봤는데, 어,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순천주조의 촬영 지원을 받아 제작하게 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야. 그윽한 전통주 냄새가 그윽하게 나요. 어. 야 지금 자동화 시설로 깔끔하게, 이야. 손을 발르는 것을, 어, 일반적으로는 한번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게 80몇 시하고 100몇시두 개를 통해서 손을 걸기 때문에, 정교하고, 그... 익혀가지고 버릇에 아 이렇게 가지고 더럽게 아~ 이 샤이게 나오게끔 공정은 조금 살도 봤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술 맛을 봐야죠. 이제 한번 가서 맛있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지금 <웃음> 되게 저를 신나게 하는 음식들이 앞에 또 깔려있네요. 야 기가 막히다. 또 막걸리에 또전 그리고 또 홍어. 아 이게 또궁합또 최고죠. 아. 자 여러분들 오늘 술좀 자세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땀 6 에콜롱도 6%에 하늘땀 6 그리고 이거는 하늘땀 9이 하늘땀 9 같은 경우는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스파탐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든 모든 술은요 지하 150m 미네랄 안반수로 해가지고 만든 술이고요 그리고 여기 전통이 무려 80년이 됐습니다 3대에 걸쳐가지고 이 좋은 술들을 또 만들어내시고 계시는 그런 또 주주장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 2023년 어,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또 수상한 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술에 들어가는 쌀은요 무슨 뭐 수입산 쌀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순천시에서만 나오는 햅쌀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술입니다 직접 또 여기서 또 쌀을 가공해 가지고 만드신다고 해요 자 요즘에 좀 지역 경제들이 많이 좀 어렵잖아요 지역 경제를 또 살릴 겸 이런 또 술들을 여러분들이 또 구매를 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지역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스토어 하늘땀 온라인샵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술 말고도 또 다양한 좋은 전통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보시고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상품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막걸리는 드실 때 보통 기호가 나눠지더라고요 살짝 좀 탁한 느낌이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맑은 상태에 있는 어, 요것만 해가지고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느낌에서 사사. 일단은 맑은 국물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맑고 살짝 끝나 단맛이 새~ 이어져가요. 아, 시원하고 좀 되게 개운하네. 그거기다또 어. 막걸리 먹으니까 홍어가 쌀쌀, 쌀쌀, 쌀쌀, 쌀쌀, 비옥하네. 아유, 고맙습니다. 요일반에는 딱하게 좀 섞어서. 와... 부드럽습니다 이게 부드럽습니다 탁하게 막 흔들었는데도 육도는 막 걸쭉한 느낌은 거의 없어요 되게 깔끔해요 아 역시 홍어는 전통주네 자이 육도 같은 경우는요 부드럽고 좀 은은하면서 딱 목넘김이 좋은 어. 요런 탁주를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하늘땀 육 이걸 좀 굉장히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구 하늘땀 구 어우 살짝 따를 때부터 육보다는 살짝 조금 걸쭉해짐이 느껴져요 아 이거 왠지, 왠지 이게 완전 이게 제 스타일 것 같은데? <웃음> 아 여기 저두루전을 그룹전을 여기 좀 준비해 를 주셨다고 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구도 스타일. 야! 조금 더 살짝 입자가 걸쭉해진 느낌인데 또 엄청 많이 걸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목으로 넘기기 적당한 정도 아 여기 아스파트 하게안 들어갔는데도 찹쌀좀 약간 달달한 맛만 이렇게 스쳐가고 아이 예, 좋네 자 새우젓만 살짝 해서 어우 자예 고추 이게 보통 막걸리한 우리가 뭐 홍어나 이런 전 같은 이런 걸좀 안주로 좀 떠올리기 좀 쉬운데 아 어, 저는 이제 이 해산물이랑 도 굉장히 좀잘 어울린 것 같아요. 어, 맛이 괜찮습니까? 어안으세요아그쵸예 <웃음> 앉으세요. 아, 예. 회장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예. <웃음> 네, 앉으세요. 예. 와 진짜 먹어봤는데 특히 저는. 구가 너무 진짜 미쳤다고 할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제, 제, 제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제 요육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드럽고 은은해가지고 네. 술 이제 많이 못 드시거나 이제 뭐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좀 되게 맛있을 것 같고 네. 운영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 거의 80년 가까이 네. 그저 우리 순천의 주도장이 네. 처음에 생긴 주도장 다섯 군데가 네. 이렇게 합쳤어요 그러니까 아. 그때 합면한 100년도 됐다고 야. 봐야죠. 회장님 주주장만의 어떤 좀 차별화되거나 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이 소비자한테 좀더 돌려준다는 음, 생각으로 저렴한 입장으로 이렇게 해서 공급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술을 만들면서 저희가 좀 고심한 게 자연 단맛이 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사입할 때물 양과 또그 온도 그리고 덮밥 넣는 시기를 조금 다른 술하고 달리해서 상당히 자연 단맛이 많이 나는 술로 이렇게 칭찬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대상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말고 혹시 다른 술도.. 아, 네. 예, 예. 순천시에서 정원박람회 건배주로 <웃음> 네. 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저희가 혀, 낙, 푸를 세 가지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 혹시 이거 제가 지금 맛을 한번 좀 봐도 괜찮을까요? 아 좋습니다. 아예 네. 아, <웃음> 아, 네. 아, <웃음> 아, 맛을 한번 좀보겠습니 맛을 한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음. 이거 는화 파세요 온라인에? 아 이거 언론, <웃음> 언론 <웃음> 온라인에 나와야 돼요 네, 지금 네, 이거. 네, 오 야. 대,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소리. 와 향도 좋은데 아 예. 이게 천연 감미료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좀 달달한 맛이 딱 꼬들, 제가... 꼬들빼기 아, 맛이아 꼬들빼기. 어이 향이 진짜 죽인다. 자그렇저 이장님 요새 지역 경제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젊은층들은 이제 수도권이나 이 도시 쪽으로 많이 좀 떠나고 예. 어, 그런 거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이, 앞으로 우리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네. 기업의 이름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음. 건강이나 앞으로의 경제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음. 되면 좋겠습니다. 음. 예, 회장님 사모님 네. 아직 <웃음> 말씀을 한 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네. 네. 혹시 네. 저한마디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 제가 지금 음식을 네. 네. 집에서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추천은 음식의 고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오시고 그리고 막걸리뿐만 아니라 두경도 마시고 있습니 아 네, 네. 자, 여러분들 이 순천은 좋은 재료로 만든 좋은 술도 있고 이렇게 사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가보실 만한 그런 또공간이더 많이 있습니다. 순천 좀 많이 놀러 오시고 오시면 하늘담 또 좋은 술들 좀 많이 좀 드시고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순천까지 놀러 오시기 좀 힘들다 하면은 이또 좋은 술은 어,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하늘담 온라인 샵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구매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길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좀기하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웃음> 아, 또 좋은 술을 또, 또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자, 예.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들 저는 진짜 엄청 이 술에 만족을 했는데 잠시 후이 술에 대한 거나 안주에 대한 거 진짜 팩트로 좀 젖어주시는 네. 그런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어, 제대로 된또 평을 한번 해보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시고 아. 요 남은 거는 야 진짜 이거 좀더 먹고 가야겠다 <웃음> 같이 이 음식을 좀 차분하게 먹으면서 시간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요 술은 잠시 뒤에 또 다른 안주와 맛있게 한번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자 마시죠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웃음> 자, 녹진한 우리 차 챔피디 형님 오셨습니다. <웃음> 아,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왜 왔냐면은 사실 오늘 제가 생일입니다. 아, 네, 오늘 네. 또 이렇게 모델이 되신 날이에요. 광고 모델. 그래서 제가 또 그좀 도움도 드리고 그러려고 왔는데 또 제가 먹, 맛보진 못했어요 저거를 먹어보고 제가 저는 모델이 아니잖아요 아,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잡사님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 7년 넘게 하면서 처음으로 술 모델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잡사님의 선택 과연 옳은 것인가 제 체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웃음> 빨리 막걸리 주세요 알겠니다 아, 육부터 아, 육부터, 음. 육부터. 음. 육도 육도 확지않은 맑은 부분으로 봐요 음. 네. 또 이게 청주지 뭐 이게 네. 데 디자인이 진짜 예쁘게 나왔다. 참참 네. 참. 셔서. 참, 참. 아우. 오! 일단은 육도는 깔끔하네. 음, 약간 깨어난 그런 느낌이네. 음. 막걸리 초심자가 시작하기 너무 좋은 술이다 아, 음. 아, 아, 아, 아, 달달해가지고 맛있다. 좀. 막걸리가 사실은 전통주가 아니면 온라인 판매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국내산 쌀을 다 이용해가지고 특히 저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순천 햅쌀로 만든 들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든 느낌이 들어요. 음. 개인적으로 구도가 엄청 기대되는데? 이거는 먹어보니까? 진짜 구도는 미쳤어요. 야, 아. 아, 기대된다. 어 약간 더걸쭉하네참참 참, 참! 싸서! 아. 음야 아. 이거는 진짜 맛있다. 되게 깔끔하면서 진하고 또 산미도 좋고 일단 쌀을 좋은 쌀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구수한 풍미가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이제 순천에서만 나오는 쌀. 그 지역에서 쌀도 많이 팔아주는 네. 순천쌀. 음. 자. 저도 홍어로 한 번.. 어. 야 홍어 이거 좋은 거네. 여러분들 네. 홍어 보시면 홍어 결이 1cm 이상이잖아요. 이거 보통 대홍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대홍어. 거. 음. 최상급. 응 음, 최상급. 야이 홍어는 좀 맛이 다르다. 뭔가 일반적인 홍어랑 맛이 좀 달라. 삭힌 음. 방식이 다른가 봐. 네. 맛있어. 음. 저는 삼합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거 홍어 맛있네. 자, <웃음> 이제는, <웃음> 써서, <웃음> 김치 미쳤다 이거 이거 회장님이 싸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여기 좀 회장님께서 하늘닮 여기 회장님께서 싸주셨는데 어저 단잔 바아 여기 막걸리 도천 <웃음> 진짜 잘 드셔 오우. 형 이거 원샷 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한 번씩 마시면서 네. 다 마실 건데? 아 그래 <웃음> 써서 아. 아. 야 진짜 식었는데 미쳤네 저는 개인적으로 잡사님한테 진짜 순수한 팬으로서 잡사님이 모델이 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부탁해 주려고. 근데 맛있어. 뒷맛이 되게 산뜻하고 깔끔해요. 아. 막걸리가 조금 안 좋은 막걸리를 하면 은 뒤에 텁텁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탄산으로 때려버린다고. 아. 근데 그게 없고 되게 깔끔하게 되게 부드럽게 곱게 넘어가니까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음. 생막걸리라 유통기한 한 달이에요.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이가 <웃음> <누가> 해. <웃음> 아, 저 형이 알았을 <웃음> 아 거다, 해. 어 야, 역시. <웃음> 역시. 자, 아, 육합. 홍어 아, 육합, 육합이요? 육합, 자. 왜 육합 떨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웃음> 육합 떴 세요. 김치, 그 다음에, 아시 홍어. 어? 여기? 육합. 아. 어, 육합 떨고 있네, 진짜. <웃음> 홍어 빅맥이네. <웃음> 홍맥. 아. 유 육하 아, 잘 먹어 진짜 우리 동생 잘 먹어 <웃음> <웃음> 잘 먹는다 아주 <진짜. 웃음> 요즘 형들 영상 홍어 찾아서 하나씩 다 봤다고 참고로 저는 늘 얘기하지만 홍어를 못 먹진 않았어요. 근데 빠지게 된 거는 이홍객꾼 때문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막 빚갚고 하느라 되게 좀 어렵고 해고 홍어를 매번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갖고 큰맘 먹고 한 번씩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쵸, 맞아. 진짜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한입 한입 줄어드는 게 너무 막 슬픈 거예요. 이제. 제가 그때 더... 잡사님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웃음> 홍어 시키면 일단은 기분 겁나죠? <웃음> 그래서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 그래서 <웃음> <웃음> 막막 <웃음> 혼자서 홍어 먹고 좋아가지고 막 홍어코 ASL 막 지린다고 아, 오늘 아쉽게도 홍어코가 음. 없습니다 돼지고기 오돌뼈라도 한번 돼지고기도 수육도 사실 초낭찌가 먹으면 맛있는데 아휴.. 제정신이 아닌라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뭔가 이렇게 그 앰프가 있어 야. 제가 봤을 때 울림통이 있어 아가지고 이거 전도 좀 넣어가지고 난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두릅전 진짜. 두릅전 아. 음 응? 식감 것도... 좀들려주세요 그쵸 근자 음. 옆에서 지금 원래 이게 소외받을 메뉴가 아닌데 아와막걸리다 보니까 여기다 또한 입. 아잠참 참, 참. 써서! <웃음> 근데 나좀 슬퍼. 우리 옛날에 네. 그요 똑같이 한방 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우리 얼굴 면상 봐봐. 너무 늙었어. 아이 <웃음> 뭐지. 써서! 야 근데 저 구도는 약간 레전드 쪽에 올릴 수 있을 것같아 그러니까 진짜. 지금 얼마인지 난잘 모르거든 사실은. 네, 네. 근데 이게 10만원짜리 우리 술도 먹어봤잖아. 네. 그, 그런 걸쭉하고 막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먹는데 되게 고급죠. 네. 데일리 술로 너무 좋은 거 같아 또 여기 회장님께서 음. 일부러 입자를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9번 정제를 하시는데 어. 굉장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많이 좀 걸러내시더라고요 네. 음.. 이거 가다 먹고 갑니다 저 9짜리 다 먹고 갈게요 어 육전도 있어요? 육전은 안 먹었네? 아.. 육전이 있었어요? 네, 육전이 음. 음! 부드럽다 어 음. 야 근데 전라도는 왜 음식을 이렇게 간을 잘하지? 간이 기가 막혀 음식이. 그러니까 다 술을 먹으라는 간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밥을 먹어도 술을 시켜야 되는 그 정말 오묘하게 짜지도 않으면서 되게 맛있는 간이거든? 이게 왜 그런 거야? 전라도 음식 같은 경우는 좀 종류가 다양하고 반찬이 많다는 게 사실 식자재가 많이 나와요. 고지대 그 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예, 좀 평야도 있고. 음. 그리고 뻘바다도 있고. 이쪽 여수 쪽으로 가면 깊은 바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 풍부하고 풍부하게 식재료가 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식문화가 아무래도 발달을 했죠. 자, 아. 근데 이 김치 진짜 맛있다. 요 김치와 비견된 이제 저 경남의 통영 음. 쪽에 또 볼락 김치라고 저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게 잠깐만요. 볼락 김치가 지금 있어요. 있다고요? 네, 잠깐만. 진짜 제가 사랑하는 통영의 볼락 김치. 이게 진짜 좀 생선이 들어있어요? 예, 볼락. 아, 이거 이 맛을 모르나?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랑 같이 먹는 무가 진짜 시원하고 장난 아니에요. 아, 뻘기꾼이야. 뽈기꾼! 아니 김치에 볼, 이게 통으로 들어간다고? 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김치 맛보시면 제가 봤을 무김치 다른 거못 드세요 몰라김치 드셔보시면 참참 참! 참, 참. 서 <웃음> 아, 드셔보세요! 아 진짜 시원하니까! 다 네. 예! 진짜로? 예! 네. 무는 엄청 시원하고 어? 맛있어! 얘가 이게!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어?! 통영 꼴라킴진 기가 막게 이거 진짜! 전혀 안 비리고 시원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네. 야 국밥 좀가져 <웃음> 진짜 국밥 먹으면 작살나겠지? 짜야 <웃음> 이런 맛 좋냐? 야이 무가 미쳤어요? 네. 오. 진짜 오. 엄청 네. 시원해! 엄청 네. 시원해져! 시원한데? 응. 깔끔하고 쓴맛도 없고 비린 맛도 없고 내가 처음 먹어보는 감칠맛이야. 붕어랑 아, 아. 같이 먹으면은 어우 기개 맛있네요. 화개장터 이거, 화개장터야, 이거. <웃음> 아, 진짜 바로 진짜 먹어 인정? 아 이거 장사해 줄까? 올라 <웃음> 김치에 홍어 음. 묵은지로만 하지 말고 이거로 하면 진짜 대박이다. 음. 자 오늘 하늘땅 정말 어,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팩트를 어떠셨나요? 구도는 음. 막걸리 초심자용. 구도는 제가 봤을 때막 완전 프리미엄 이런 제품보다는. 데일리로 먹기에는 이거보다 더 깔끔하고 맛있는 막걸리가 없어. 지금 내가 먹어봤을 때는 정말 또 그쵸?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걸리를 잘못 먹는데도 아 이렇게 확 올라오지도 않고 깔끔해요. 어, 그러니까. 이형다 다른 막걸리 맛이 다 같이 먹다가 이형 완전 꽈라드스터. 어저꽈라드 아, 원래 형이 막걸리 좀 취약한데 음. 어, 오늘 좀 먹고 어,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음. 예.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거 이 맛을 좀많 보셨으면 좋겠어요. 술 마신 진도 아, 좋아요. 근데 솔직히 네. 내가 잡사님 팬이라면 그래. 잡사님이 7년 유튜브 했는데 <웃음> 궁금해서라도 한번 사먹어 보겠다. <웃음> <웃음> 맛 없으면 구독 취소하세요. 아, 진짜? <웃음> 아그 정도로 네. 맛있으니까 에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아유 몽걸음 해주신 셔주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형 너무 감사드리고 어, 녹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남은 안주에 우리 또 소통은 또 이어갈까요 여러분들 네자 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